안이씨 방필입니다. 이번에 먹어볼 것은 덩킨과 서울우유의 콜라보 시리즈들을 먹어볼 것입니다. 우선 서울우유, 골든든지 밀크라는 것이 함유되어서 서울우유, 인기상품 회가지, 초코, 딸기, 커피, 우유가 함유된 크림인지 연유인지 암튼 그것을 도넛으로 얹어서 출시한 4월 한정판 메뉴라고 하네요. 시식 갑니다! 솔직히 던킨 자체 메뉴에도 비슷한 시리즈 메뉴들이 다 있는데 그게 더 맛있습니다. 저것도 저번에 로투스 피스코프 투게 더처럼 그 맛이 그냥 미밍합니다. 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리뷰 영상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던킨에서 생일을 맞이한 분들 전용 해피바스 레이도너지입니다 획득 경로는 아주 다양하니 꼭게 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4월 3일 날 생일이었거든요. 이야